언제부터인지 그대를 보며 운명이라고 느꼈던 걸까 밤하늘에 별이 빛난 것처럼 오랫동안 내 곁에 있어요 시간 난 떠오를 때마다 외워두고 싶어 그댈 기억할 수 있게 슬픈 밤이 오면 내가 그대를 지켜줄게 내 마음. 계절 속에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단 걸안 나요 그저 바라보는 눈빛 그 하나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데 음, 그대라는 지간 때마다 외워두고 싶어 그댈 기억할 수 있게 슬픈 밤이 오면 내가 그대를 지켜줄게 네 마음 들려오나요 잊지 말아요 꽃이 피고 지는 날이 와도 해줘 오, 오, 그댈 향한 마음을 언젠가는 우리 멀어질지 몰라도 나는 그대라면 기다릴 수 있을 텐데 시간이 흘러도 내가 이곳에 서 있을게 소리 질